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장세기 2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십자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강설했습니다 십자가 있는 예배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생각이 죽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들어오는 그 걸음, 삼일길 이것이 십자가 있는 예배로서에 들어오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야 어, 내가 어,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 또한 경험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있는 예배입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 있는 예배의 결과예요 우리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 들어 나타나는가 주어지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가 첫째는 이 십자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 졌는가입니다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가 결과에요 첫째가 두 번째는 십자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게 되었나입니다.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요. 십자가 있는 예배를 그 통해서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지고 아브라함에게 남습니다. 십자가 있는 예배 후에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남은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루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하고 숨었던 모습과 대조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실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그 성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요 중보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역을 행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3위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실 오실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인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여와의 사자시니까요. 인정받은 겁니다. 경외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사랑과 두려움을 합친 단어예요. 어, 칼비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첫 페이지를 시작할 때이 경외를 다뤄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룰 때 있어서 경외가 뭔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이 사랑에 항복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어, 신앙의 지식이 출발되어져야 그 다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내 안에 전달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 경외였구나, 경건한 두려움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되어진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왔던 외경 경외였구나, 두려움이었구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라 것은 어떻게 입증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된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 12절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받은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 경 경유, 경외 경유, 경외하는 것인지가 나타나죠. 자,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어 12절에 보면 아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음 쉽게 말하면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받을 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 죽여라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온전히 태워서 받쳐라. 이 말은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 그냥 뒤없는 말씀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 정말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하나님과는 너무 낯설죠.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 어, 하나님의 요구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쳐라. 근데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입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난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는 이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 상황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떠한 조짐도 없어도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자리잖아요 신용을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죽여라 라고 했을 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눈치채고 멈추게 해줄 거다. 이게 이, 이,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알고 한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다시 판을 뒤엎는 것처럼 없었니,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애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 나조차고 내가 예배해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있는 예배를 했던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일이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하지 않은 자는요 절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드렸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도 헌금도 내드렸고 예배도 와주었고 내가 해줬으면 하나님도 기부앤테이크 해주셔야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하지 않은 자는요 예배의 중심이 자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입증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라 것이 어떻게 입증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고 도무지 생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선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단어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약속조차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응답까지도 아니 심지어 구원이라도 하나님이 내 놓으라 하시면 내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죄인.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있는 예배 안에서 죽은, 죽어보지지 않은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어놓고 왜 뺐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돈을 주셔놓고 사업도 주셔놓고 하나님이 왜 문을 닫게 합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안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요. 은왜 고난을 받았나. 그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욕은 그 고난 속에서 도저히 답을 못 찾습니다. 자신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어, 그 욕의 그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회개해 빨리.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욕은 회개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나의 이,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너희는 나보다 나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이해할 수 없죠. 상황이. 그래서 자신 안에 정말로 그 욕이 끝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그 불평과 토로와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면서 끝까지 씨름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몸으로 나온 적신으로 나온 자가 적신으로 간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시오 다 뺏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은 나는 남기겠습니다 나 하나님만은 난 붙잡겠습니다 이게 욕의 흐름이에요 욕기 구장을 보세요 욕이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대답 가운데 일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있으랴 이게 이, 이, 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돈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그 다음에 와이프 뺏어가고 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뺏어가시면 그거 누가 막냐. 내, 내 자신 안에 욕의 진지한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음, 진짜 믿음을 다루시고 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신용을 하는지 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언제 어떻게 알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뺏어갈 때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과 아, 여러분의 자아의 존재를 무너뜨릴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내가 왜 네. 여러분 아브르 요비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거부였던 그 요비 쫄딱 망하고 거짓골이 되고 반병신이 돼가지고서 초라한 이 모습 앞에 친구들의 조소와 조롱을 당할 때 욥이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게 이거예요. 다 뺏겼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욥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죠. 욥의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 있는 거다 뺏어가고 심지어 나의 구원조차도 취소하겠다 할때내 영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내가 저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도 나 대답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요비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요비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비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들의 성경을 통하여 다루심을 볼 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 자식 내 수고 그리고 개혁신앙을 하면서 예정교리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천국 티켓 내놔라. 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시 무효화할지라도 난 하나님만은 그분만을 남습니다. 남깁니다. 습니다남 붙습니다. 조하단 어, 에드워즈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죽어서 어그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가 없으면 어? 그,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난그 예수가 있는 곳 지옥이라면 난 그곳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그 자리로 가는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하 아브라함이 오히려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소중하고 이, 이 귀한 것을 이 번제로 죽이는 이 순간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오늘 드러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와의 사자가 부르면서 네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삭을 내놓는 것을 보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한 결과가 첫 번째로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이죠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한 자의 고백신앙이고요 실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있는 예배의 결과로 얻은 것은 구속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드러난 것도 하나님이고 얻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있는 예배 후에 아브라함은요 성육신하여 오실 성자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보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 12절 말씀 속에 우리 번역에서 빠진 원어, 원문에, 원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있는 이 중요한 단어가 빠지고 나니까 이 번역 본대로 해석하면 네. 정말 행위구원처럼 들려요 어, 그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바친 그 행위를 한 결과로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 마치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에,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그 다음에 빠진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민멘니에요 민멘니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from me예요. 나에게서 난이죠. 나로부터 난. 나에게서 난. 나로부터 난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이 나에게서 난이라는 단어가 니네 안에 들어가서 번역됐어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너가 나에게서 난니 네 아들 니네 독자예요. 이제야라는 말은요. 어, 이것은 어, 시간적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야 이 말은 이 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비로소 명백하게 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정 누구로 지금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식 자기 자식으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갖고 있는지 그게 나에게서 난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난. 나에게서 난네 아들, 리네 독자예요. 이게 원문에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이 나에게서 난을 빼버리니까 아,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죠 자식 받친 거. 그런데 이 자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이삭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갖고 행했다는 겁니다. 내 자식 바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이 이 이 12절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모노게네스, 외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나에게서 난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이 12절은 이런 말씀에 대한 선포고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음 자신이 그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여주신 순냥이죠. 어, 그, 어, 그 이사기 그 창세기 22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묻잖아요 아, 아버지 어, 불과 번제에쓸 나무는 지금 있는데 자기가 지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딘 양을 준비하시리라. 바로 이 12절 말씀이요. 아라람의그 어떤 그어 행위? 자식까지 바치는 그 순종? 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그 순종의 행위가 있었죠.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는 거죠. 아 하나님에게서 난그 하나님에게서 나서 오실 자 번제할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그 어린 양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말씀으로 소개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다 아 이렇게 보았구나 이렇게 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뚜렷하게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해석해요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함께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바로 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분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번지할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순양이 양을 보고 기뻐하였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어, 드리는 십자가 있는 예배를 했을 때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섰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뿔에 걸린,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해주신 거죠. 이전에, 이, 그, 어, 이전에 이미 번지할 어린 양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삭을 향하여 칼끝을 목에다 대었을 때, 내리쳤을 때, 그걸 막으시고, 그리고서 벌어지는 일이 13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즉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준비되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 있는 예배를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의 일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런데 창세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성경이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의 예배 속에 들어온 자만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 믿어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예요. 욕기 19장을 가보시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기 18장에는 수아사람 빌다시 욕에 대하여서 조소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욕아 그만 좀 울분 터트려라너 어, 너 자신을 그만 좀 찢어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 땅이 버려지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렇게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욕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이 19장에 가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걸 한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다 뺏겼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어. 땅을 버리겠느냐 그분이 나의 대속자가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실 구원자가 그러니까 욕기에서 여러분 욕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의인이라 동방에서 거부고 의인이라 얘기할 그 의인과 나중에 욕기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만나고 허락받는 의인과는 달라요 앞부분은 정말 인간의 의죠.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는 하나님의 의를 갖죠. 욕기의 겉표면은 고난이지만 속은 욕이 나의 대속자 꼬알리라고 하는 이 구원자 아브라함이나 욕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이삭을 나의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아끼지 않고 못 박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실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돈 주고 명예 주고 자식 주고 하는 것이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입고얻고를 통하여서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남겼나? 그리고 나는 오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았나? 자녀를 통해서 보았냐고요. 여러분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나의 대속자 하나님을 보셨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데 욕처럼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로 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라고 되물어 보세요. 고난만 당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그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어? 운명탄만 해요. 팔자 타령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믿음을 준 우리의 인생 속에 숱한 그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해석되어지 않는 이,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 안에 이십자가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 결과로 만나야 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재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어,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말씀은 어, 아브라함이 묻지마 순종을 한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자식까지도 바친 행위를 했신, 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은 예, 이 이삭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올 예수님으로 믿고 자기에게서 난자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예, 등록성도가 되려면 정말 좀 IQ 테스트 좀 이제 예, 잘 이해하세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이 이삭이 내 자식으로서 내 자식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자 그리고 이난 이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10편 63편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서 남은 것은 이제 이삭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 하나님에게서 난 이삭으로 죽고 살아난 것으로 얻으니까. 시편 63편을 보세요. 이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 다윗이 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갑자기 그 아무런 준비도 못 하고 어, 언약궤도 예루살렘에다 놓고 요단강 그 이쪽 서편 쪽으로 그 마하나임이죠 이 지역으로 어 쫓겨 나와서 그 광야에서 불은 찬송시입니다 비탄의 시지만 이곳에서 불은 시예요. 자 한번 절 보세요.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 악모 하나이다. 어, 이 마하나임 유대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를 찾느냐의 모습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고백이죠 그그 어, 어, 그, 그 하나님을 왜 찾냐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 우리 이 번역과 원문어수는 달라요. 원문어수는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의 예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권이 회복되고 그 언약계에 있는 곳에서 그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뭐그 예배를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그런 척박한 마음의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소에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던 마음을 유대 광야에서 마하나임에서 다 잃었죠 왕권 잃었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어그 지기도 뺏겼죠 또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의 모반과 배신이 있었죠 곁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남기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주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회복되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조금만 주면 그냥 온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팔짝팔짝 팔짝 뛰다가 조금만 건들면 하나님은 계시네 안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런 자리로 금세 곤두박질 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이제까지 해왔을까요? 네십자가 있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음으로 들고 가는 나를 죽여본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박살나는 이 죽음의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 이게 있었던 사람은 다윗처럼 그 성소에서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예배를 가졌던 사람은 척박한 마하나임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라는 것은 주의 사랑이잖아요. 내 생명보다 지금 나의 이런 원하는 나의 형편보다 주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교회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의의 인자가 생명보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다 토해내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사 가셔도. 나에게는 하나님만 남을 것인가? 그 하나님만 남아도 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네, 이것이 진정 십자가에 있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에게 혹 10년을 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 교회인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시는 하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이런 나를 고치시려고 나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이삭을 뺏어가시고 영적인 이삭인 예수를 주시려고 나에게 내 삶을 내놓으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내 자존심 그리고 이 자식과 돈을 통하여 얻고 있었던 나의 자존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이 예수를 하나님을 얻은 자요 남은 남긴 자요 본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경건한 항복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존재를 보여내겠습니다. 이런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우리의 회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깎여져야 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옳다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짓된 허울 뿐인 껍데기 신앙을 뺏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던 돈과 건강과 자녀와 나의 거짓된 수고와 명예를 하나님 송두리채 흔드셔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선물, 참된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우리의 외침은, 붙듦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의 삶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점검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신 그한분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이 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거짓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요비 걸었던 걸음 다윗이 걸었던 걸음 다윗의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여 걷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된 자로 하늘 앞에 서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